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박인선입니다. 4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 그동안 통과가 안 돼서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었던 전매제한 완화하는 게 이제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전에는 이렇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 나누어서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경우에는 최대 시세보다 80% 미만인 시세인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임대주택보다 더한 그런 어떤 보유에 대한 규제가 있었었는데요. 어, 그런 게뭐 5년이든 뭐 8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어, 전부 지금은 바뀐 게 수도권은 어, 아직 계속 소정으로 남아있다 이러면 3년 아니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받은 것도 3년 어, 그렇지 않고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그냥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의 분양은 1년 그외 지역은 소정지역도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도 아닌 그런 이제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어, 부산처럼 비수도권이면서 광역시에 소재하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근데 부산이라 해도 만약에 명지의 코델타처럼 어, 이렇게 공공 택지를 이용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것은 1년입니다. 대신 이런 데는 분양가 많이 사죠. 일반 그 다른 민간 그런 분양보다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비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라 하면 지금 뭐다풀리고 없죠. 뭐 그런 경우에는 1년입니다. 광역시는 전부 부산 포함해서 6개월이고요. 그 외에 뭐 경남이나 양, 경남의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처럼 광역시가 아닌 기타 지역은 전매제한이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바뀔 것이다 하는 그 기사 가뜬걸 보고 어, 저는 이게 발표가 된줄 알고 유튜브에 그때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법 시행령을 주대법 시행령 별표 3에 이런 전매 제한 기간 바뀐 게 나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다시 닫았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그리고는 오늘 이제 국토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4월 4일 오늘 여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일부터 시행할 거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국토부에 올라온 자료 정도면 이제는 그대로 시행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역시나, 아직도 주택법 시행령에는 오늘 통과됐으니까 법의 별표 3이 바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어, 그 그전 시행령,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바뀔 것으로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이제 우리는 소급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어, 기존 옛날에 분양받았던 그런 분들도, 어, 광역시에 있어도 그동안은 3년이었죠. 그게 전부 전 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지금 요 올라있는 요 자료가 개정안이잖아요. 공포 시행 이전에 공포 공포는 언제에 시행이 4월 7일입니다. 그죠? 오늘 4월 4일자로 올라와 있고 보통 홈페이지에 그 이전에 공급된 주택 그게 도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 이후에 이제 뭐 분양하고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습니다. 그죠? 요, 적용 안 되는 곳이. 어, 뭐, 이런 게, 조정지역 일대, 그때, 공급을 했었던, 뭐, 양정자이, 더샵, SK뷰. 이름이 많이 길죠? 어, 거기도 이제 한 4월 뭐, 지나고 나면, 6개월이 지나니까, 어, 요런 전매가 풀릴 것 같고요. 그 말고도, 어, 뭐 온천사구역 재개발. 어, 거기도, 뭐, 전매가 그 전에, 분양을 했지만 전매가 풀려서 공급이 될것 같고요. 많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곳이. 그러면 이게 과연 일반 분양권의 전매가 풀리면 이거는 어떤 분한테 유리할까요? 그동안 분양권은 사고 싶어도 워낙 3년이라는 그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사고 팔면 당연히 불법이니까 사고 팔 수가 없었고 그리고 비조정 때 분양을 해서 어 뭐, 6개월 그 지난 그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했었던 그런 구역들, 뭐 레이 카운티나, 어, 여기 뭐, 클라센트, 요, 대연사구역처럼, 요런 곳들 경우에는, 뭐 거래는 가능했지만, 세금이, 아직은 이 세금은 안 바뀌었습니다. 세금이 1년까지는 77%고, 만 1년 지나고, 분양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세율이 66%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매도가, 손에, 뭐, 지능이 별로 없죠? FM대로 세금을 매도가 다 내고 이렇게 하면, 뭐 세금 한, 자기 손에 1억 한 5, 6천 받고자 하면, 그, 계약서서는 프리미엄이 4억 한 7천 정도 선으로 써야지만이, 매도가 손에 한 1억 6천 정도를 받아가는 그런 거더라고요그러니 뭐, 파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 힘들게 당첨이 돼서, 비싸게 피 4억 7천에 팔아도 손에 남는 게뭐 1억 6천이니 뭐 세금 나라 좋은 일만 하는 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개월만 지나면 지금은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6개월째라 하면 아직 1년이 채 경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이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매도 쪽은 세금이 7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손에 3천만원 받도록 팔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세금 77%니까요 3천만원 나누기 77%면 23%에 해당되는 돈이 3천만원이잖아요 나누기 23% 1억 3천이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매도손에 3천만원 떨어집니다 이게 뭐 팔금액입니까 그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매는 풀렸지만 어, 양도차익으로 손에 뭐 어느 정도 소득을 좀 보고 팔려고 하면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뭐 들고 기다리시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뭐 총선을 7월쯤 되면 지금 양도세 완화하는 안건들이 올라가 있는 게뭐 통과를 안 해주겠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웃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일반 세율 정도가 되면 법이 바뀌면 이제 1년이 지나면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 되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일반세율은 단독명의로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양도차익이 났다. 이러면 세금이 대략 단독명의는 한 1950정도 뭐 2000안쪽 정도의 세금을 내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팔만 하잖아요. 한 2000안쪽 세금 내고 일반세율로 한 8000정도 뭐 수익을 남긴다 하면 또 상하는 분 입장에 뭐 1억 피뭐 내면서 가져갔다 그러면 한 8천 뭐 그런 정도 매도가 어 챙겨가니까 팔만 하겠죠. 뭐 그런 세법이 좀 바뀌도록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뭐 전매에 풀렸다 해도 세금을 많이 내면서 팔기보다는 어 매도 쪽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어 지금 너무 뭐 중소 브랜드 그 다음에 어중간한 세대수, 비역세권 이런 데는 예전부터 미분양이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는 중공되고 나서도 미분양인 곳들이 많고요. 어, 그래도 어, 내 이름으로 무주택이던 그런 상황에서 어, 내 이름으로 내집 보험자리를 괜찮은 데를 마련해야지 이러는 분들이라면 어, 좀 대단지에 그래도 발품을 좀 많이 파세요. 많이 파셔가지고 그동안 입주권을 이제 살려고 하면 초기 자금이 조합은 분양가는 싸고 프리미엄은 많이 붙어있고 일반 분양권하고 비교를 할때 조합은 입주권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에 입주권이다 그러면 분양권이 예를 들어 3억입니다 3억 플러스 P가 뭐 4억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어 매매가가 예를 들어 7억에 사는 게에요 8,4를 근데 요거는 조합원이고요. 일반 분양은 분양가는 예를 들어뭐한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근데 P가 예를 들어뭐한 5천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8천 정도에 사는 거죠. 근데 투입하는 돈은 얘는 7천 오백만원 더하기 5천. 1억 2천 오백을 투입하면 8천이 아니고 8억이죠. 8억에 나중에 몇년 뒤에 내 집이 되는 그런 걸 사는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가는 이렇게 저렴했지만 어, 요 분양가의 감정평가가 만약에 1억이었다 이러면 이주비 60% 뺀 나머지 4천만원이랑 프리미엄 4억이랑 4억 4천을 투입해놔 놓고 집은 한 1억 정도 산 예를 들어 7억에 매수를 하는 그런 셈이었죠 내 돈을 안 내고 여유자금을 가지신 분이라 하면 대출이자안 내고 어, 내 자금의 여유를 가지신 분이라 하면 당연히 입주권 뭐사실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금은 많지 않은데, 무주택으로 언제까지나 나중에 입주장 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내돈다 주고 집을 사야지 이러면 내 돈을 모을 동안에 집값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뭐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뭐 4억 5억의 돈이 아니라 뭐한 1억에서 1억 한 5천 초기 자금의 돈으로 예를 들어 살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 그는 계약금 플러스 피 잖아요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을수록 계약금은 10%만 주면 되니까 분양가가 8억이었다 하면 10% 8천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면 피는 저렴하게 형성이 되겠죠 집값이뭐 너무 높게 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뭐 피가 이런 경우에 진짜 5천 밖에 안 붙었다 그러면 8천 플러스 5천 1억 3천으로 내 집을 찜을 해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일반 분양가가 저렴하게 만약에 형성이 됐다. 분양가가 6억 대였다. 예를 들어 입지도 괜찮은데 이런 곳에 6억 대였다. 이러면 뭐 이거는 또 프리미엄이 한 2억도 붙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계약금 6천에다가 피2억요거는 2억 6천을 묻어둬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초기 자금을 가볍게 투자하기가 어쩌면 뭐또좀 편한 그런 물건은 분양가가 높은 곳이고 입지가 아주 좋은 곳뭐 이런 곳들이 저렴한 초기피로 뭐피 5천 안쪽으로 이렇게 싸게 초기에 뭐 사가지고 뭐 이제 초기에 파니까 매도 쪽은 또뭐 뭐 세금 낼 것도 그다지 많이 없겠죠. 초기피면 저렴하니까 뭐 그런 경우에 혹시 뭐 건매로 나오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는 또뭐 매수를 해보셔도 뭐 괜찮은 그런 플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쨌거나 지금은 6개월이 지나면, 어, 합법적으로 부산이 속한 이런 광역시는 일반 분양권 당첨된 전매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무주택인 사람은 막 골라서 쇼핑을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내 집을 이미 투자를, 분양권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은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 물량들 속에 경쟁을 해서 내게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을 어, 전매가 풀린 다른 데는 묶여있고 내 것만 비조정 때뭐 만약에 분양을 해서 어, 지금 편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구역이었다 이런 곳에 분양권을 갖고 계셨던 분은 조금 피해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링 위로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어, 내가 싸워서 이제 이겨야 높은 프리미엄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동안 체력을 좀 키워둔 그런 단지 같으면 몰라도 이제는 나아 떨어지는 그런 분양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대단지지만 또 미분양이 나 있는 그런, 어, 또, 곳들도 있으니까, 어, 그런 곳에 물량도 또 입지랑 금액이랑 동호수 잘 점검을 해보시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뭐, 나중에 또 할인 분양이 혹시 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플랜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내집 마련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목돈 다 모아서 내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출은 이자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또 따져보면 이런 일반 분양권도 자세히 검토하시면 무수택자한테는 기회이고요. 분양권을 많이 가진 분들은 또좀 관련을 잘잡으셔야될 그런 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토부의 부산광역시 일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6개월로 바뀐 요 소식이 있어서 유튜브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